신전떡볶이 먹을까? 치즈김밥은 자르지 말고 통으로 쫀득탱을 품모자 당면 치즈김밥 소스에 살랑살랑 비벼 먹었지 홍사운드 아, 근데... 매운데 맛있다! 어. 분무자! 괜찮다 맛있는데 어 이거 왜, 왜, 왜 괜찮냐면 분모자 당면이 두꺼워서 겉에는 아, 신전떡볶이 소스 맛이 나는데 속은 아직 소스가 안 배웠어 그래서 약간 좀 밸런스가 맞는 느낌? 네, 진짜 매운데요. <웃음> 아 이거 마지막에 먹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웃음> 긴급철동 모유 <우유>. 시어가는 타임. <웃음> 신전 치즈김밥이 그렇게 맛있다고 해가지고 치즈김밥. 맛있데요? 안에 그 치즈가... 아, 근데 치즈김밥 괜찮은 것 같아요 안에 그 치즈가 있으니까 이 매운맛을 치즈 맛이 나면서 좀 중화되는 느낌? 좋습니다 한번 찍어 먹어봐야지 이거네. 아, 아니 엄청 맛있는데 찍어 먹으니까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찍어 먹으니까 엄청 맛있어. 참고로 제가 먹은 지금 먹고 있는 이 분모자 당면 양이 한 봉지야 한 봉지. 그래서 아마 인터넷에서 구매할 때얼몇 봉지였더라? 아마 다섯 봉지씩 파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다섯 봉지면은 진짜 뭐, 어 엄청 많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 다섯 명에서 먹을 수 있는 정도다. 중국 당면이랑은 굉장히 다른 비슷한데 다른 느낌이에요. 얘는. 진짜, 가래떡 먹는 느낌인데, 엄청 쫄깃한! 감자 전분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감자떡으로 만든 가래떡! 어떤 맛일지 상상이 되나요? 뭐,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될것 같아요. 말랑말랑말랑 하면서, 극한의 쫄깃함? 그런 걸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전! 맛있네! 진짜 오랜만에 먹는 것 같은데 어, 맛있네요 그때는 매운맛을 안 먹었었거든요 근데 매운맛 맛있네 요 진짜 고통스러운데 <웃음> 맛있어! 어우, 진짜, 진짜 맵다. 다음에 보통 맛을 먹어야 <웃음> 될까? 보통 맛. 어. 이 소스가 맛있으면 뭐 중국당면도 그렇고 분모자도 그렇고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맛있는 소스가 있는 음식엔 같이 함께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밥은 진짜 다음부터 신전은 무조건 김밥 하나는 꼭 지켜서 같이 이렇게 탁 먹으면 진짜 만족도 100%에 배도 막 빵빵하고 아주 좋은 식사였어요 오늘 영상도 재밌고 맛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좀 부탁드리고요 어, 오늘 영상 어땠는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홍~~~~~ 오호 굳어있는데도 떡이랑은 살짝 다르다 그죠? 되게 약간 고무 고무 만지는 거 같아 근데 감자 전분 사시는 요아 그러면 감자 떡 맛이 나는 게 맞았네 감자 전분 80%면 아 여보 물에 식초 넣은 거예요? 살짝 응. 그때 나도님이 식초를 살짝 넣는 게 좋다고 했지 왜 좋다고 넣는 했지? 넣는 게 냄새가 처음 깠을 때 꼬리꼬리한 냄새를 없애주지 않을까 했는데 이번 새 영상 보니까 아. 굳이 안넣는 상관없을 것 같다고 아, 나는 그래. 넣는 게 나은 것 같아